여러분 마피아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금 빗 소리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누누이 알고 있는 그 이유 그겁니다. 죽었습니다. 어... 네, 네. 아... 애를 죽여버리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감기가. 감기가 얘는 1년에 한 12번 걸리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 그니까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걸려요, 감기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음... 하얀 방에다가 그 무균 처리해 놓고 가다 놔야 돼. 아니야. 빗소리는 나라에 기증해야 돼요. <웃음> 뭔가 빗소리를 고치는 감기약을 개발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항체가 담겨있는 감기약이 될거야 그러니까 감기를 달고 살아요 진짜로 1년에 12번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도 어쨌든 쉬라고 했습니다 네, 몸살 감기라고 하네요 누장한데 누구보다 아파 우리 그 누구보다 강하고 힘이 세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뭐 요즘에 숨바꼭질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실력이 굳었다 그래서 파쿠르 파쿠르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 파쿠르 맵 중에서도 약간 요런 블루 유니버스라는 뭔가 좀예시구리해 보이는 맵을 가지고 와보았어요 어! 눈나 거는... 이뻐요? 예? 야식구리하다면서 아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야식구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안될것 같은데? 그건 안될것 같은데. <웃음> 그거 안될것 같아요. 예, 제가 야식구리하다 그러면은 거식이하다라고 이제 알아드시면 되고 거식이하다라는 거는 거의 모든 표현을 이제 함축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럼 예, 예. 오늘은 야식구리한 거식이 맵이에요? 예, 야식구리한 거식이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생긴 게 오징어 게임처럼 생겼다 어 그러네 이거? 안 떨어지는데? 탄탄한데? 아, 떨어지는데? 탄탄해 뭐야? 어? 어 뭐야? 어 올라가야 된다 저거 아 엘리베이터 오. 에헤이 거참 거 거참 참 성질 급하네 아하이 가장 먼저 출발한 사람이 무슨 성인이요? 아하이 맞다 그럴 줄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너네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어, 그냥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어? 너네가 그냥 그렇게 아 에이씨 에라이 그냥 기억코 나를 내려보내네 형이 행복한 모습만 보이면 나도 모르겠구만 기억코 나를 내려보내 그냥 근데 입에 씹지 않아 어?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네 요런 패턴 또 새로 어? 잘 가는데? 어? 어라?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어? 개 쉬운데? 아흥초? 응,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 아, 아, 아, 야 저거 뭐야? 저거 그냥 떨어지는 거야? 어 아, 이거 밟으면 떨어지는 아.. <웃음> 야 이거 한명한명 한명 가야 돼 이거 그냥 한명한명 한명 보내 이게 리듬이 문제가 아니라 어리듬이 문제가 아니야 아유.. 나이스.. 아, 와.. 완벽한 설명이었는 리듬 게임 하지 마라 <웃음> 그렇지 야 이거 씨앤이한테 맡겨 그냥 한번 요! 아, BTS! 어? 깡, 깡 봉준호! 손흥민, 체크인, 시엔? Let's go. w h t 그 s w o you want to do? y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이 거기 끼면 어떡해 어 댓글 보니까 야 우리보러 완전 고인물이래 알고보니 정말 품격이 떨어진다 이거 뭐야 일로 들어가란 얘기야 지금? 여기 화살표로 들어가는 건데 빨간 거에 닿으면 죽어요 아아 아, 그래 또나 어? 나 뭔가 아아 아아이 아아이 이 이거 참아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아 오케이 에드워드 바깥쪽으로 점점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빨간거에 닿으면 가. 죽고 아. 그리고 파란걸 못 잡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저쪽으로 가서 어떻게 아래쪽으로 계속 가야되네 어야 아, 이거 어렵다 아 어, 그럼 한명이 다해까 일단 내려가 어 아, 아니 내려오는거 아니 잠깐만 매달려 내려가는건 맞아요 그거 못잡아요 아 못잡아? 아 그러면 건너 돼. 건너 건너야돼 계속 건너야돼 지시해줘 지시해줘 지시해줘, 지시해줘. 계속, 건너, 가, 계속, 건너, 가, 계속 건너, 가 계속 가 계속 그러니까, 가 계속 건너 keep going man 계지한 번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다음 너 그다음 너 그다음 너야 yeah e keep yeah. going 너너너야 아, 좀 깨봐. <웃음> <웃음> 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해빈님. 저 뉴진스의 하이뿌이에요. 가자. 예, 콜미 히어로다 이 자식들아. 와 아, 진짜? 깨소? 히어로 오! 오! 랜딩. 오! 오, 아이, 이건 또 뭐야? 아, 아 이거 깜빡깜빡하네. 아, 저 사이에 가야 돼. 아. <웃음> 대기했다가 이제 없어지면은 바로 지금이니, 그렇지 리듬, 리스무, 어 리스무 살려서 리스무 살려서. 어아 이건 또 이것대로 어렵네. 어 이게 내 이게 플래그 세운 건가 아까? 난 정말 극한의 어려움을 원해 이제는 보통 자극으로는 이제 뭐 자극이 되지 않는다고. 야 그래 이런 거 시엔이밖에 못게 우리 중에 리듬 게임 제일 잘한단 말이야. 플래잡기 네, 어어어어어가 봐. 어? 완편이 잠깐만. 어? 이거 밑으로 매달려 갈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어? 어? <웃음> <웃음> 아. 아. <지금>. 다가지 <로치입니다. 웃음> 힘이 졌어 <상켜졌어>, 그러니까. <웃음> 이게 리듬이 잡기 노래 리듬인 거 같아. 아니야. 네. 알아죠 아 이게 병마다 타이밍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가서 보고 맞아. 세야 돼요 맵만 어떻게든 누가 좀 깨줘 제발 이거 너무 어려워 자 집중 집중 집중 집중 해볼게 진짜 깼어? 깼어? 깼어? 깼어? 진짜 깼어? 리얼 게임? 야 진짜. 게임? 야 진짜 진짜 한번만 한번만 깨줘 어, 진짜 한페나왜아 아 하냐? 왜? 왜? 오케이. 왜? 지 몸이.. <웃음> 몸이 갔어? 아파요 한펜아! 어... 한펜아 그러지마! 한펜아 왜? 왜? 왜? 어. 한펜이 어딘.. 잠깐만 나, 야, 나 잡아봐 두디야 나 잡아봐 나 한펜이 보고 오케이. 올게 나 잡아봐 한펜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 이... 솔루션 제공하고 올게 응, 아이다 깨고 바닥에.. 아이씨.. 한펜아! 아이씨.. 한펜아! 목이 왜낀 거지 도대체? 정말 우리들의 일그러진 이러지지? 영웅 <웃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이다 한편랑 고마워 오늘의 썸네일이야. <웃음> 썸네일에 제 얼굴 나와요? 아니, 아니 얼굴은 안 나와 미안한데. 몸만 <웃음> 나와. 지금 됐다 했어 했어 나 했어 오, 나 했어. 어, 어, 어. 여기, 여기, 여기가 끼는 데지 여기서 내가 잘. 아 어, 됐다 탔다 얘들아 탔어. 세이브 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오, 돌아가나? 있었다고요. 여기서 돌아가나?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이런 매첸 이거 코스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갑니다 음. 안해도 쉽다 이거는 뭐야 c 이 뭐야? 왜 이렇게 잘가? 저 지금 빡 집중중 오오케이야한아니야다 어? 아, 이게... <웃음> <웃음> <웃음> 가놓고 저거를 마지막 점프를 못해가지고 떨어졌어 거... 미가주를 타고 올라간 <웃음> <웃음> 내단가난타단단 SA를 같이 따단 눌러야 따단 돼. 아나 W만 누르면서 마우스만 돌리고 있는데. 아. 연빈이 면호 따셨어. 오, 시동 걸어 놓고 좌우로 이제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웃음> 우와. <놀대> <웃음> 네네한 방스 그냥 한 방에. 근데 어네왜 저게 안 돼? 보인 눈에 세이브가 안됐는데 여기 점프맵이 있어 또 위쪽에. 어어 라미야 안 돼. 떨어. 뭐 돼? 라미 뭐 강아지야? <웃음> 이거 어떻게? 잡아 나 잡아. 나 잡아. 나 잡아. <웃음> 연속 점프 갑니다. 아니? 연속 점프. 연속 점프로 okay. 그냥 그래, 한 번에. 아 걸어. 아 갑니다. 타 타. 타 아! 아? 갑니다. 다, 다. <웃음> 이거 오히려 오히려 이거 한칸한 칸, 한 칸. 오늘의 영웅은 야 최케 빈대떡 화이팅. 그럼 무슨 응원이야? 아니 이건 또 뭐. 길이 없어지진 않 아, 오케이 아, 오케이 k 아, a 가봐 아, 오케이 위로 a 어, 위로 오오케이 어, 침착하고 어 o l 잡고 있냐? c 아, 아여기 가이 오, 오케이 여기서 저걸로 뛰어야 될까 한편은? y <웃음> 만 봐도 뛰어 k a y cool. Okay, cool. o k a 어 cool. Okay, cool. o k 기로 c o 저 l Okay, cool. Okay, c o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오, 오, 라미했다. 저 바깥쪽으로 다 이게? 오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되게 <웃음> 멀어 보이는데. <웃음> 오케이. 대비야 <웃음> 외계인한테 로또 번호 좀 알려 달라 그래. 외계인도 <웃음> 모른데 그래도 해 주고. 와! 잠깐, 제일 발선에서 위로. 어? 아, 미쳤 아, 여기서 가운데로. 와! 이 뭐야? 어, 어디로 가? 이 어. 아, 빠라 <웃음> 돌아오셨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잡아서 잡아. 다시 돌아왔어. 어디로 가야 돼? 어 됐다 올라왔다. 오 왔다. 오 이거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화 깜짝이야. 리언비 동지께서 땅에서 소사하셨지. 소사하셨지. 아야야 야. <웃음> 같은 거야. <웃음> 같은, <웃음> 같은, <웃음> 같은 <거야는> 뭐. 거야. <웃음> 같은 거야. 야야야 <웃음> 같은 <웃음> 거야. 이 상황이 <웃음> 같은 거야. <웃음> 뭐야? 저왜 이렇게 멀어? 저거? 오? 어 무중력이다 무중력은 아니고 어 6분의 1 중력 아니 10분의 1 중력 정도 눈나 왜 기압이 저래 <웃음> 아, 뭐, 뭐, 기압 기압이 중요합니까 아왜 기압이 저 모양이야 눈나 어? 나 죽어 <웃음> 뭐야 이상하게 야 기압 소리 이상하게 하지 마 근데 솔직히 에이. 뭐 누나 나주거 해응 이런 거는 내가 어디선가 들어보기라도 했지 너는 그 아따 레블레는 뭐야? <웃음> 아, 저긴 거리가 안 되는 걸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긴 거리가 안 되는 걸로 화면에 놨고요. 아 제발! 아우! 안돼 아, 왜 점프가? 응? 아, 됐다 됐다. 뭐야 저기도 이상한 소리 내면서. 이어폰을 끼면 되잖아. <웃음> 어, 어. 케빈님 나 죽어! <웃음> 제발 흘러가라. <웃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준 <웃음> 거야, 하지마. 내 칭찬 세 개. 준 거야. 셀리는 옷을 잘 입고 어, 키가 크고 어, 똑똑해. 합격. 오 잘했다. 눈나. 어 저장됐다. 눈나 나가주고. 어 진짜 나가 죽었는데, 아이고. <웃음> 차 같았다. 좋았네. <웃음> 어, 목소리를 꼭무게 하는 거예요? 이 <웃음> 무게감에 <웃음> 맞는 <웃음> 이무게감에 맞는 목소리예요.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키는 거다. 야, 이거 키는 거야. 전원 키는 거야. 저 색깔 있는 거다가야 돼. 짠. 나 허벌벗었어. 오케이. 어, 잠깐만. 오도우을 아, 윤비님을... 오, 오, 오, 오, 오 <웃음> 가자. 옆에 가자. 연비야 가자. 옆에 <웃음> 가자. 어? 왜 가자? 저 뭐야? 저 뭐야? 가자. 저저 내가, 내가 밟혀 줄게. 가자. 저 <웃음> 아이씨. 어 근데 나 가능성을 봤는데. 연비야 힘 빼봐. Y 눌러. 어 그렇지. 스르르난 연비를 밟고 간다. 간다. 간다. 우어. 연비, 연비. 난 연비를 밟고. 오오아 이씨. 추락하는데요. 근데 지금 갈수 있어 우리 길 열렸음. 아빠 나 잠깐만 잠깐만 돌아와. 아, 나 몸이 아. 몸이 말을 안 들어. 아하이. 어 막았어야지. 이제 그러면. <웃음> 저 마지막 두 칸까지 진짜 같이 들어가자. 블로킹. 아. <끄> 뭐야? <끄> 뭐야? 뭐야? <끄> 뭐야? 상황. 뭐야? 흡. 덩크.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연출 와. 가자 가자 가자. 이야. 어, 와 멋있었다 이거 연출. 그래. 와~~ 요거 올리기 요거 올리기 이건 올리기 어 요거 올리기 어, 블루 유니버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 적절히 약간 매운 부분 있고 어려운 부분 있고 풀탐 깔끔했습니다 풀탐 음 근데 블루 유니버스인데 레드 쪽은 없는 거 보니까 조용해 파란 쪽은 조용히 하라고 아 물론 파란 건 좋은 겁니다 제가 이제 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파란 거 좋은 거 빨간 거 나쁜 거 어?